있무 조심해야돼 렸한이책보여주 제아 박스 포거나 디박스 포거나 어? 길게 마나? 아막 아, 아, 눈통 안 어, 보이 어, 눈통 빙네 어, 아, 지금 7선이요 복귀지? 옆에서 포운다. 조동스나아다 아, 죽었구나 아기우준 아, 송 아, 니수시 아, 이수송 아, 송네 아, 아, 아, 아, 아니는 같은데 눈 처음에 한번 째볼게요 길게 작업해야 돼 오른쪽 마루에서 썬 던진다 나 빙. 나빙 안먹었어 썬이 마루 바로 뺐다 오케이 접해서 폭 조심 저힘저힘 접힘 접힘 접힘 접힘 깜짝이다 저 핑이 끼네요. 가복 이문 폭으로 밀어 줄 수도 있음. 어, 아 씨, 가복슨. 쓴... 음, 저 통은 잘랐고. 뒤지 갔다. 뒤에 반 예. 선이 반이야. 눈선나 있고 눈선나 있고. 다 핑. 아 이거 핑. 샘핑 뭐야 세팅. 디스코드에 단축키 세팅해야겠네 통 여기 주통못여야자두한명자가 파도 같은데 테마크될것 같은데 그 남, 남았을게 전진하면 아, 그냥 또 생각. 명거는나어이건 잠깐만요. 아, 그냥 잠시. 기기 연막 좀 까줘야 돼. 이제 까지 말고. 야, 그거 막져도 어, 연막어 됐다. 이거 적패스적패스 나온 거 같은데. 뭐 어? 앞에 마로할다마로할다마로들잡아나빚요 저이바이다이보 나이스. 적통 앞에니나있니요에일안현일 안에 니 안에 니 안에 니 안에 니 안에 니 안에 니 안에 니 안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앞에 안 죽어 에서어복선 있었어 아이고 쩔글빌 드디어 우리였... 아 저기 쓰면 아, 엄청 안돼 그러게요 샘 바로 찌르면 안되나 다후방하샘 바로 달려 사파이하고 아, 일단 해보 왔으면 봤으면 아, 박스... 뒷박스 포가나? 나이어 나핑. 질문 왔다나나죽나다아핑 나핑. 나었어죽나 나핑. 나핑. 나 나핑. 나핑. 나나검 나핑. 나 나핑. 나고 나핑. 나 있던데 검두명쓰나 검 건복 하나 갔어. 건복 스나, 저통 소리, 그 사람 아니야 소리 났는데 그 사람 아니야. 건복또 있어. 쌤 쪽에 걔 같아요. 일문 일문 쌤, 나 쌤, 철날좀 쌤, 쌤, 하나 쌤, 있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척배터검 쪽순해. 어 척배통. 이문 복스나고 척배통 있나 배통. 아군이 순이하였습니다. 콕스나 있다. 쓰나 아, 몇 명인가? 오히려 좋아. 4명? 4명? 역시 쓰나가 희열이. 4명 같은데. 거의 그 정도. 박스 퐁은다 띵띵띵 테마 안 꺼야 되지 없어 없어 없어 안 꺼야 되적 빼서 폭만 조심 줌 아, 음. 끝에서 나. 와우 줌밀 조심해야돼 킬 눈동 나 올라간다 이거 올베조심, 올베조심 저검둥경한테붙든눈 버렸어요 우리 올베통 네, 있다 확인 계단계단계단 겉박스 계단, 계단. 하나 아직 있어요? 저통얘반 예, 순한데 얘 예. 계단이에요? 아, 거야? 아, 계단이다 계단이다 아1모 한번 찔러 볼게요 아, 뺐다 저 삥있거든요 형반가하 이거 여기 모니 될거라서 폭만 조심 앞에 체크해 줄래요 한번만 트럭 아 계단 삥두개 먼저 침 삥하나 삥두개 더 연막하나 계단에 반이야 반 오케이 자. 미션 컷. 완료 아이이 동성님 아니, 오아 이거 다른 컴퓨터에서 디스코드 키니까음성니아할 수가 없네 빠르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마루 두명 같은데요? 자업두명이것 까드릴까요? 아, 아 그럼 일단 저페빙 먼저 아, 자빙 아, 자, 아, 아, 하나 빙 두개 형나 오른쪽 스 어, 저페빙! 저페. 오! 저페빙 명이다 저페빙 명나할 저페빙 어딨라? 다 넣어주지. 뭐야 적 빼둘이네 내가 죽어서 뭐니가 안아 <웃음> 그랬나요? <웃음> 그랬나요? 샘때샘때 샘때 하나 그랬던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단축키 초과해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단축키는 또 놓고 오전 달이 봐. 너무 라 바닥이 하나전진아야 작업 p 명인데 g Ladi Rang Nuntong, D. D. D. D. 야 D. D. D. D. D. D. D. D. D. D. D. 다 D. D. D. D. D. D. 눈 D. D. D. D. D. D. D. 눈통 D. D. D. D. D. D. D. 그룹이 형님 안녕하세요. 아 당연하죠. 미션 다봤죠야 나마 이런 중천금이라고 해 들었는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형님. 화이팅 시대가 바뀔 수 있지 형들. 어 가복비 왔다 눈에 폭 하나 폭두개3핑 오겠다 중의 핀전 반! 전 반! 코너! 중의 둘 코너에 반 동물배 계단 왼쪽에 현일 어, 다른 데 갈래? 전방아드어 네, 중에 알파, 중으로 조심해봐. 그냥 쪽에 있었다 할까? 됐나 보네. 거다 아, 쓰나요? 눈을로하고눈쪽 빼야 괜찮라고굽밥이 혼자 두개 아닌가? 두 개, 두명 있었어. 돌아오는 거 조심해 울펜. 어, 눈터 하나 장인. 아군이 아, 승리하였습니다. 폭세앤데버 돌아왔나요? 중함 오케이. 아, 스나우즈 나와 있네. 어, 어, 어칼 칼비는... 어? 네, 네, 야, 뭐야? 칼비는 아야아니야이야나갔있네 야, 칼비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죠? 지금 스포에서 때살 간다. 장너 너무 간다. 땡기긴 오른쪽. 하는데. 이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일안게요 눈통나 다가 자, 눈수나오른쪽눈 띵거 필. 띵거 뜰. 일단, 일단, 원리였던시 파키는, 성공. 오케이. 밤새나. 밤새나. 밤새나나나 스페셜 보이 눈우리우리우우리 핀가? 네. 성가눈인가가눈뽕인눈 네. 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습니다 좋습니다 음, 중아에 나와서 이에아 계단 전지 조심.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미션 실패하면 어떠노? 일단 미션 들어온 거 자체가 나 있다. 칼빈은 아, 칼빈을 하고 싶은데 칼빈이 좀 문화적으로 좀이게 시끄럽고 좀 잡청으로 쳐가지고 요새 좀잘못 들어요. 그것이 살짝 아쉽구만. 나이스 28킬로 올리8킬로 올리셔가지고 실패 <웃음>